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의 루시스입니다 무척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테스트에 필요한 충전기나 구매하려고 샤오미 중국 온라인 스토어를 오랜만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전기보다 눈길을 끄는 새로운 제품이 있어서 구매해봤고요 지금은 그 색채가 많이 사라졌다지만 샤오미의 시작점인 MIUI의 모토가 안드로이드로 구현하는 애플 iOS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 스토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MFI 라이트닝 케이블도 판매 중이지만 이번에는 맥세이프 호환 4석식 보조배터리가 출시되어서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조배터리는 9월 16일 중국 샤오미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박스 전면 사진에서도 알수 있듯이 2년 전 출시된 스탠드형 보조배터리와 같은 보조배터리 충전을 위한 스탠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 스탠드가 먼저 보이고요 박스 측면에 보조배터리와 설명서까지 이세 가지가 구성품의 전부입니다 넓적한 카드 형태로 비닐 포장된 것이 보조배터리 본체일 테고요 하얀색의 납작한 사각형 5000mAh의 용량으로 꽤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미 로고 정도는 박에 있을 법한데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반대편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실리콘 재질에 무선 충전을 나타내는 번개마크와 제품 스펙이 하단에 빼곡히기 재되어 있습니다 맥세이프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선 충전은 최대 7.5W 하단에 동작 버튼과 충전을 위한 포고핀, USB-C 포트 하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USB-C 포트는 보조배터리 충전은 물론이고 PD 호환 최대 20W 출력이 가능하고요 같이 포함된 스탠드는 보조배터리의 충전만 담당하는데요 보조배터리를 거치해서 포고핀을 통해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겁니다 무선이 기본이 되겠지만 급할 때는 유선 충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보조배터리의 최대 장점이겠죠 사용법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뭐 아이폰에 보조배터리를 가져다 대면 자석으로 철석 붙으면서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고요 맥세이프 애니메이션은 역시나 나오질 않네요 아무래도 그것까지 넣기엔 좀 부끄러웠나 봅니다. 자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집이나 사무실 실내에 들어오면 바로 스탠드에 올려서 보조 배터리도 충전하고 아이폰도 충전하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제품인 거죠. 자 이런 방식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미 2년 전에 미텐 미11 시리즈를 위해 스탠드형 보조 배터리가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출시 직후에 구매해서 잘 사용을 했었지만. 아이폰 13 시리즈 이후로는 카메라 범프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아이폰 무선 충전 시 발열이 너무 심했었는데요 새로 나온 자석식 보조배터리가 그런 단점을 잘 커버해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지만 애플의 정품 보조배터리에 비해 크기가 조금 크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대신에 애플보다는 저렴한 가격 그리고 비슷한 용량의 타사 호환 배터리들 아이폰 미니 시리즈도 완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샤오미 보조배터리는 그보다는 충전 효율이 높아서 아이폰 13 기준 85%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판매 가격은 199위안 지금 환율로는 4만원 정도로 샤오미 제품이라 생각하기에는 꽤 사악한 가격인데요 아이폰 13 시리즈 이상에서 맥세이프 호환의 무선 충전 그리고 보조배터리 충전도 스탠드를 이용한 유사 무선 충전 방식이라 무선 충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아이템일 듯하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가 출시가 된 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일의 영향으로 덥석 구매하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맥세이프 호환 악세사리들 즐겨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